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왜 자고 일어나면 몸이 더 아프고 피곤한 걸까요 보통 잠을 자면 피로가 풀리면서 새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왜 자도 자도 피곤하고 자고 나면 온몸이 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자도 또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놀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액순환이 잘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세포 재생능력이 좋기 때문에 몸의 노폐물이나 태화된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로 빠르게 교체되어서 조금만 휴식을 취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또다시 잘놀수 있는 거죠. 성인 또한 아이들만큼은 아니지만 잠을 자는 동안 몸이 충분히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로 물질을 없애주고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잠을 자도 휴식을 취해도 쉽게 피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면서 우리도 모르게 혈액순환을 방해했던 어떤 문제들을 짚어보고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자기전 팁도 알려 드릴게요 아무리 오래 자더라도 이상하게 몸이 더 피곤하다면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잠을 오래 자더라도 피곤한 이유 첫 번째는요 과도한 긴장 때문입니다 평소 일상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리한 근육의 과도한 긴장과 경직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나 안 좋은 자세로 일을 많이 하게 된 경우가 그렇죠. 올바른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업무나 공부를 오래 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구든지 책상에 오래 앉아 있거나 손을 이용해서 많은 작업을 할 경우에 근육은 당연히 경직되고 간절은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자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일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도 몸에 힘을 빼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긴장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긴장 상태가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되어서 만성이 된 경우에는 막연한 피로감과 피곤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이 과도한 긴장 상태인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는 동안 몸에 힘을 풀고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면서도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이때 힘을 주고 일을 멈추지 않고 버티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서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고요.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생각보다 굉장히 큰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힘들고 일을 많이 했을 때 자는 동안 어깨나 목에 긴장이 과도하게 되면서 특히 턱 쪽에 이를 깡 물면서 이가 깨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이를 물고 자는지 여러분들도 몸을 쉬어야 하는 밤에 잠자는 시간에도 내내 힘을 주고 버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긴장 상태에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가위에 눌리거나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꿈에서 헤매기도 하고 이를 깡 문다던가 저처럼 아니면 이를 간다던가 아니면 주먹을 꽉 쥐고 잔다던가 관절이 꺾인 상태에서 뭐 손을 이렇게 꺾고 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몸에 어떤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서 자는 동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몸에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과도한 긴장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면요. 가위에 눌리거나 어떤 꿈에서 헤맨다던가 그런 무의식에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나 압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증케어 프로그램 중에서 복부이완 릴리지 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상복부 쪽에 명치 부분을 굉장히 제대로 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불편하고 아파지는 것이 없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가면서 풀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턱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마스크 부작용 관련해가지고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의 솔루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갈이 뭐꽉 무는 거 이런 것들은 악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턱 디스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손상이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은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치기도 힘들고 조금이라도 문제를 느끼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솔루션을 꼭 따라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깨나 손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렸던 가슴 통증 영상에서 가슴 어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손바닥 전환 스트레칭 있잖아요 그거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어깨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자면서 힘 주시는 것도 어느정도 완화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증상과 관련돼서 솔루션은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자기 전에 10분씩 잠들기 전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고 지켜야 되는 점은 자기 전에 유튜브 유튜브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안 좋습니다. 두 번째 아침이 피곤하고 괴로운 이유는 바로 수면 자세와 환경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였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서 자는 동안 이상한 자세를 취하면서 자게 되는데요. 이것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상자, 조그만 상자에 갇혀 잔 것처럼 온몸이 저리거나 뻐근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뭔가를 이용해서 조금만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아침이 정말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점은 그러한 과도한 어떤 긴장 상태에서 이상한 자세로 몸을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꼬으면서 자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몸이 살려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더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의식을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면서 근육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관절이 압박을 받거나 눌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올바른 수면 자세와 편안하게 잘수 있는 팁 다음 시간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좋은 습관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럼 안녕.